손에 보험업계에 9,189원의 침수가 접수된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 침수된 람보르 디니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. 지난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는 경기 인천시의 한 중고 거래자 A씨가 블랭, 부팬마켓, 판매글이 갈 물이 돼 올라왔다. A씨는 장마철 서울에 갔다가 침수됐다. 실내는 깨끗하고 시동은 안 켜지지만 에어컨이랑 노래, 전투 등 품이 등다 나온다. 노란색 람보르기니 사진을 올렸다. 여, 본인에서 집주차장이나 마당의 장신용으로 쓰실 분은 사가 라며 1 0 0만원의 람보르기니를 내놨다. 해당 모델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모델이다. 가격은 5억에서 6억원 사이로 알려졌다. 판매비를 본 누리꾼들은 100만원이면 전시용으로 괜찮다. 카페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다. 천만원이어도 소품용으로 살다. 100만원에 사면 오히려 이득이다 등 등을 구했 반면 일각에서는 AC의 m 매너 온도가 0도인 것을 지적했다. 매너 온도는 이용자가 받은 매너 평가와 거래, 후기 제재를 종합해 개선된다. 그리분들은본니 신화휠 한 종만 뜯어팔아도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. 자격차도 아니고 어디서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린 것 같다. 딱봐도 사기 등 거짓 판매글로 의심된다는 반응을 구했다.